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부산 가요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에요 브이로그 오늘은!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안돼 브이로그 이런거 아니지 않아? 짐 싸기! 짐을 쌀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3일인데 짐이 많아 이게 뭘까요? 이 핸드폰 케이스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요 제가 핸드폰 꾸미기로 하이루프 영상을 찍었는데 또 하이루프에서 저에게 협찬을 여러분들 덕분. 보내주신 사랑의 협찬을 온주도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몬스터 주식회사 백사 컨셉으로 키덜트 유튜버 분들과 함께 꾸며보려고 요렇게 우루루 아, 정신없어 근데 <웃음> 아, <그래. 웃음> 야! 신난다! 내일의 착장은 바지는 짧은 반바지 짧은 바지 입고 양말 초록색에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그래서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다음날은 부산을 또마린아 입니까 약간 그 마린 컨셉으로다가 요고 요런 느낌 바지는 베이색으로 반바지 준비했고요 파우치! 파우치! 독돌로션 앤드 선스틱 선스틱 사인에프 선크림 디렉터 파인님 위에 추천해주신 선크림과헤라 블랙쿠션 이거 사라고 이게 제일 좋다고 고 이거 샀거든요 아 맞다 여러분 저 그리고 그거 스타벅스 타머레디백 있거든요 서머레딧백 한번 갈게요. 으 <웃음> <짠! 웃음> 여러분 서머레딧백이에요. 아는 처음봐요 오! 괜찮쓰! 이거 방수 되나? 짠! 오! 야! 뒷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또다시 앞모습, 밑둥! 스티커가 이렇게 쫙그 떼줘야지. 그 안에 완충트까지 들어 완충트까지 들어주고요. 내지 말까?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닐까? 에바세바 드롭바 시뻑바야? 그래서 이렇게 썸머 레디 프랭 짠! 갖고 싶죠? <웃음> 부산 여행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부산 트래블 데이 원 첫날에는 황리단길 황리단길 황리단길에 가기로 너무 했습니다 와 그래서 김해로 갈 거예요 오야 이거 너무 짧다 너 너무 거침없이 들어간다 어, 부터 봐야지 네 이거 뭐 상어? 샤, 상어? 재미, 재미. 아 어때? <웃음> 어떻게 넣다니겠 우와, 얘네 키스해 쭈쭈 공항이야, 공항 강이야, 강 우와 종가 반전 그렇지, 네, 네, 그렇지 어, 여기도여기도 인스타에서 봤어 여기다 우와, 예뻐, 예쁘지? 벚꽃색 예쁜데 나오지? 응. 응. 응. 살 있는 거지? 졸려 응. 졸고 응. 응. 응. 어, 응. 있다가 깜짝 놀란 아, 거야? 응. <웃음> <웃음> 여기 야와 예쁘지 그러네 음 이거 <웃음> <웃음> 아,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 난 그런 얼이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우와. 와, 예쁘지? 와 너무 귀엽다. 와 귀여워. 나 사진 바로 받아야겠다. 와. 아쉽게도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서 <웃음> 찍지 못하였습니다. 흠. Six months better later. <웃음> 아, 아 약간 스튜디오 겸 그런가봐. 우와 귀여워. 예엽다 레몬. 와~ 박스테이프도 너무 이쁘는데, 이거 어떻게 써? 박스테이프? 아까워가지고 너 진짜 얘는 진짜 어딜 가나? 이게 잘 잡힌다. 카메라에 <웃음> <웃음> 어, 예뻐 살 거야. <웃음> 어, 졸라 엽다 아, 졸라 래 너무 좋다 <웃음> 어, 뭐 원하는 문구를 또 이렇게 해주신데 어, 이렇게 하게 되게 없다. 이런 요소들이아라라살거 <웃음> 여긴데, 다쳤어. 간판 없는 봉황 쌍회. 아, 어쩜 쪘니? 왜 닫아? 바다 보여요? 바다 있어요? 바다 보여야 해요? 아이씨, 바다가 있어야 뭐야? 소굴이잖아 그냥. Excuse me? 야! 깔끔스 물은 잘 나오나? 어 뭐야? 아나 이런 거 싫은데? 아 뭐가? 어 밖에 보여 아니 씻는 걸 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음, 거? 뭐거 한데? 한데. 아니 근데 왜 씻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뭐 있어? 물밖에 없어? 야 모텔 가면은 콜라도 주고 <웃음> 주는데 여기 호텔인데 왜 물밖에 없어? 아 근데 내씨 오션뷰에 오션뷰 모래 이게 뭐래는 거야? 넨 교체를 원하시는 카드를 침대, 침대 위에 올려 린넨 린넨 소재로 바꿔준다는 거야? 이불을? 뭐라는 거지? 내일 이 연박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강의 꾸정 이세야어저 <웃음> 찍히고 있네? 뭐하니? 6month 6시브랑에서 이렇게 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한부분에 6month 베럴리너가 함께 하길 바라요! 짠. 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패브릭이에요 약간 여기는 레몬이 주력인 여같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짠~~ 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이렇 엽서 샀고요 일상, 여러분의 일상 수업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신대요 오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꾸밀 내일 꾸밀 하이루프 스트랩과 함께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젤리 케이스 다 샀습니다 우와 너무 귀쁘다 너무 예쁘죠? 소소한 언박싱 <웃음> 끝이에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 진짜 복리당 길이네 예쁜 거 많네 핫한 거 많네 냉국수도 있고 낭만 냉국수야 드시러 네. 오셔요 오야 여기야 체리파이 여기요. 여기 사진이나 진짜. 오 예뻐 네. 카페야? 카페네 무드 아 무드 있다 야 주문 마감됐어 벌써? 인스타 본데 인스타 본데 로스팅 디자인 디저트 문다안 어? 열었어 오픈? 오픈했는데? 어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곳이야 여기 원래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 요점점니 밤비 공기 밤비 밤비, 밤비 공기. 공기 어? 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아 노래도 좋아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저 왕라소의 왕우디의 왕보피배 날리네 오 이거다 <웃음> 야 나와